안녕하세요. 오픈더 보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목소리 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우리가 목소리 톤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게 말을 할 때든 뭐 노래를 부를 때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음색으로 알고 있어요. 음색에 의해서 목소리 톤은 결정되고 음색이 좋아야 톤이 잘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아주 표면적인 것이고요 아주 근본적으로는 목소리 톤 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음을 떠올리고 또 생산해 낼때 목소리 톤 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본론부터 넘어가면 자 우리가 목소리 톤을 뭐 훈련하거나 생각하고 연습할 때 음색이 중점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 호흡이 과다해집니다 이걸 이제 과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이 과다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스테미너가 줄어들게 되고 또 음역대도 부족하게 되고 음성질환이 올 수도 있죠 뭐 성대결절이나 성대폴립 같은 이 음성질환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소리 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음색은 뭐 적절치 않다고 볼수 있고 이것이 이제 발음으로 부합될 때 굉장히 근본적이고 건강하게 낼수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래로 국한할 게 아니라 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말 우리 축구 잘하려면 드리블이나 패스 같은 기본기 잘해야 되듯이 노래에서도 하위 기능은 이 노래가 아니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목소리 톤을 쓸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발음이 중요합니다 음색보다는 이 발음이 정확해지고 중심이 잡히면 음색은 부가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자 어떠한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당신이 떠나서 슬픕니다 라는 주어와 동사가 완벽하게 있는 한 문장, 그러니까 절로 비유를 제가 좀 해보면, 나는 당신이 떠나서 슬픕니다. 라고 발음할 때 노래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목소리 톤이 안 나오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발음을 아주 정직하게 내요. 자, 발음을 정직하게 낸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음, 정확하다 라는... 그런 개념이랑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확하다 라는 것은 내가 문맥적으로 문장을 표현할 때 충분히 어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다 라는 것은 너무 맹목적으로 너무 정말 우리가 소위 국어책 읽듯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책 읽듯이만 발화를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떠나서 슬퍼요 노래 못 하시는 분들한테 노래 잘못 부르시는 분들한테 이런 문장 읽어보라고 하면 열의 아홉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떠나서 슬퍼요. 1인칭이 2인칭이 사라져서 슬프다 라는 아주 감정적인 문맥의 절인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라 거죠. 시점 대비해서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문해력, 문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나는 당신이 떠나서 슬퍼요 라고 정직하게 발음하게 되면 문장의 느낌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래에 그루브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해 가시나요? 나는 당신이 떠나서 슬퍼요가 아니라 정말 그 슬프고 우울하고 그리워하는 인간의 감정을 내가 최대한 대변하고 입해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슬프다라는 그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뭘로? 음색이 아니라 발음으로. 나는 당신이 떠나서 슬퍼요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떠나서 슬퍼요 이렇게 발음해 보는 거죠 우리가 연기를 깊게 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발음을 꾸며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이 떠나서 슬퍼요 이렇게 발음하는 습관을 계속 가져보는 거죠 나는 당신이 떠나서 슬퍼요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떠나서 슬퍼요. 이렇게 발음해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입안의 발성체계로 봤을 때 입술쪽 앞쪽은 순강이라고 하고요. 뒤쪽은 구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감정표현을 할 때는 순강으로 이렇게 내뱉어버리게 되면 감정표현이 무뎌져요. 나는 당신이 떠나서 슬퍼요. 이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떠나서 슬퍼요 뒤쪽으로 유도하는 거죠 구강 쪽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래 배울 때 이를테면 뭐 입을 크게 벌려라 소리를 앞으로 던져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티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목소리 톤이라는 것은 결국에 음색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발음의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발음을 꾸미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문장력이 좋아지고 문해력이 높아지면서 노래로 나아갔을 때 그루브가 풍부해질 수가 있다. 나는 응. 당신이 떠나서 슬퍼요. 뭐 이런 응. 리듬이 있다고 칩시다. 나는 당신이 떠나서 슬퍼요. 하나도 안 슬퍼 보이죠. 근데 나는 당신이 떠나서 슬퍼요. 감정이 내포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발성 연습하고 백날 노래 연습해봤자 목소리, 톤은 발음과 그 틀이 함께 한다는 라 사실을 모른 채 연습하게 되면 <목소리> 나는 당신이 떠나서 슬퍼요 이런 노래밖에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노래밖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 제가 티칭하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하려면 말하기에 대한 이해와 감각과 표현법이 숙달되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못하고 패스를 못하는데 어떻게 축구를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발음을 결국에는 구강, 뒷공간으로 만들어주면서 최대한 내가 문장의 문맥에 걸맞는 발음을 구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아주 당연한 건데도 안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떠나서 슬퍼요. 생각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슬퍼요 하기 전에. 이런 습관을 들이자 라는 거죠. 발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래 카피하는 것도 중요하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간과한 채로 노래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은 껍데기만 계속 내가 핥고 있는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에, 신년인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꾸준히 연습하셔서 어, 좋은 목소리 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